어 지금 가고 있다. 샤모한테가다가 싸우는 찍어 버려야 돼. 아아가 오우 사람 떨어지는거 어? 봐 어? <웃음> 놀란네 <웃음> <웃음> 아, 딸피, 쪼고, 딸피, 쪼고, 딸피. 어? 잠깐만 딸식 저거 딸식 저거 딸식 어 복구 여기 굳어 복구합니다 복합니다 복구합니다 복구합니다 아죽었살리게살리기 잠깐만 되나? 나도 살리다 나도 살리다 어? 못살리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따라가. 따라가 짬뽕가 도우지 어, 물어 물어 물으면 돼 물으면 돼 물으면 돼 물어 물어 물어 물돼 물어 돼. 그래, 오케이. 아이어 있어 어 있어. 에이 개자식아. 야 튀어 튀어 내내 잘못. 아이들 분노 오케이. <웃음> 저 일단 김재정과 김재정 커플한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거기서 거기서 날씨 거기서 어예 박치기 개좋아. <웃음> 하루도 안 살면서... 아... 아니다. 아니, 한 명이면 잡을 수 있었는데, 갑자기 한명더 껴가지고... 어이구! <웃음> 이걸로 안죽었네 까비 어우 진짜 어 구기조기기님 왔다 야 너덜 죽어 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 고고 로 갑니다 시디님 버텨요 오요 갑니다 에이 위험해 버찍지버찍 어? 이거, 여름부다 여름. 오케이 가 빨리. <웃음> <아빠!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죽여 죽여 죽여. 나이스가 너무 네. 어? 어, 친구 멍청하가 <웃음> 나. 무놀라가부가너가내가 너무 려라어 가스가 오케이. 라워 가스가 너 오케이. 워 가스가 너무 고 있네. 우린 지금 개위험한데 지금. 너무 가스가 가스가 가 뭐야, 리 어. 방아. 어. 너무 질게 맨다 우리. 어... 오케이. 아이템 같 이단득 이브레이 아니, 때리자 때리자 때리자.